안녕하세요 케이군입니다 연애를 하다보면 연인끼리 다투는 일이 생길 수 밖에 없는데요 연인들끼리 싸우는 소재가 정말 다양하죠 그런데 왜 싸웠냐를 돌아보면 되게 소소한 것에부터 싸우기 시작하더라고요 헤어질 생각까지 한그 싸움의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보면 정작 그 싸움의 원인이 됐던 것 자체를 이 연인들은 모르고 그 싸움 중간에 있었던 오고 갔던 말들만 가지고 어, 헤어지는 단계까지 막 상승해서 올라간단 말이죠 연인들의 말다툼도 일종의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한테 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상대를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기 보다는 내 논리가 상대를 좀 제압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표현된다는 거죠 보통 연인이 싸울 때는 상대방 중에 한 명이 먼저 내가 서운함을 가지고 있던 것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말을 한 사람은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정황들을 미루어서 지금 내 상황에 내가 너한테 이렇게 말하는 게큰 무리는 아니야 네가 날 이해해 줄 거야 이런 생각을 깔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서운함을 표현한 사람도 정작 상대방이 내 말에 의해서 데미지를 받을 거라는 생각은 못 한단 말이죠 내가 상대방한테 어떤 서운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상대방은 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평상시에 많은 노력을 해왔고 나한테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하는 사람이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런 사람이 지금 상대방한테 아, 난 이런 게 너한테 불만이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데미지가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서운함 자체를 인정하려고 들지를 않아요 미안하다고 말이 나와야 정상이고 어, 잘하겠다고 라 말이 나와야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습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상대방이 서운하다고 말했던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하거나 변명을 하거나 오히려 좀 이해를 해달라는 식으로 자기에 대한 호소를 하게 되거든요 처음 서운함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내가 지금 너한테 듣고 싶은 말은 미안해 이런 말을 원하니까 자꾸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또 이야기를 끌고 가려고 해요 처음에 충돌이 생기면 이미 두 사람의 목적지가 지금 다른 거예요 나는 미안하다는 말을 듣고 싶은 거고 상대방은 날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이렇게는 다른 데를 가잖아요 그러면 서로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자기 논리를 계속 펼치거든요 근데 그 논리가 지금 서로 상대방한테 안 먹힌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목소리도 커질 수 밖에 없고요 격해질 수 밖에 없어요 대화가 격해져 가는 것도 문제인데 원래 시작됐던 그 논점에서 자꾸 벗어나요 그것에 대한 반박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반박을 하다 보면 기분 나쁜 말들이 자꾸 섞이거든요 대화의 스킬이 되게 좋은 분들은 상대방을 기분 나쁘지 않게 하면서 나를 설득하는데 우리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는 상대방의 빈틈을 노려야 이긴다고 생각을 하니까 상대방을 자꾸 쿡쿡 쑤셔요 그러다 보면 그 말을 들은 상대방도 또 다른 상대방에 대한 빈틈을 노리면서 쿡쿡 찌르겠죠. 그러니까 사랑하고 좋아하는 연인 사이였는데도 그 사람의 그 비난받을 부분만을 이렇게 들춰내다 보니까 서로 감정이 점점 더 상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보면 싸움이 없을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분명히 생기거든요. 싸움은. 차라리 싸울 수밖에 없다면 화해를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미안해. 라고 누군가 난다 가서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연인들 사이 그게 좀잘안 돼요 왜냐면 이미 감정이 좀안 좋아졌잖아요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이 생각만 하고 있고 또 상대방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네가 먼저 용서를 구하지 않는 한난널 절대 이해해 줄수 없어 이런 마음들이 저 밑에 깔려 있거든요 내가 먼저 미안해 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 상태로 그냥 헤어질 거 아니에요 싸우고 난 직후에는요 안 좋은 감정들이나 상처받은 말들만 막 기억이 되기 때문에 그게 오랫동안 지속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에 대해서 안 좋은 것들만 계속 다 들춰내기 시작해서 결국에는 헤어지는 게 되게 간단해져요. 근데 문제는 그두 사람이 정말 헤어지려고 그동안 계속 고심해오던 사이였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서로 사랑했는데 정말 별거 아닌 걸로 이별하자까지 지금 이야기가 오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 심리가 재밌는 게 네가 먼저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나 절대 너한테 안 돌아가 이런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켠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예전처럼 다시 잘 지내고 싶어요. 네가 나한테 용서를 구한다면 난 예전처럼 다시 잘 해줄 거야 이런 마음 분명히 또 안에 있거든요 좋아하는데 사실 싸웠고 다가서고 싶은데 어떻게든 잘 모르겠고 자존심은 상해 있어요 그러나 예전처럼 잘 지내고는 싶잖아요 그럴 때 매력 발휘를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널 위해서 뭐든지 할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한번 실천해 볼게 이런 마음으로 상대한테 미안해 네가 했던 말들 정리해보니까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내가 앞으로 더 잘해볼게 이렇게 화해를 빨리 신청을 하라는 거죠 상대방도 이미 마음속에는 예전처럼 돌아가고는 싶었는데, 먼저 나한테 다가와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화해가 성사되거든요. 격하게 싸웠다는 이야기 자체가 상대가 지금 내 마음 몰라주는 게 너무 속상했다는 얘기잖아요. 조금 속상해서 그냥 무시하고 말 정도가 아니라 조금이었는데 되게 많이 속상했다는 거예요. 너가 나를 조금 공격했는데 내가 이렇게 많이 속상해졌다는 거잖아요. 이별을 하느냐, 더 열정적으로 올라가느냐는 정말 한끝 차죠. 누가 먼저 미안해 내가 앞으로 잘할게 이 말을 던지느냐 안 던지느냐 그 차이로 구분될 수 있잖아요 싸움을 피하려고만 노력하지 말고 혹 싸우게 되더라도 어떻게 하면 잘 화해를 할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보면 연애가 좀더 달콤해질 것 같아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